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네, 선생님. 아, 익스에. 사합니다 감지 못해. 어허, 그렇게 말해.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이 어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동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어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플이 바로 그한달 전? 두달 전쯤에 엄청 장안의 화제였던 그 킨예지님이 사용하셨던 어플이에요. 그 랜덤 채팅 영상 다들 아시죠?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래서 저도 깔아보고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보고 싶었었는데 마침 너무 우연치 않게 너무 너무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이 어플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로 다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대충 사용을 해보고 제가 느낀점을 말할 수 없어서 제가 무려 무려 무려 이렇게 보시면 잘 안보이니까 여기다가 딱 남겨드릴게요 13시간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솔직한 저의 느낀점을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좋았었던 점은 랜덤 채팅이라 그러면 뭐라 해야 되지 편견 있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사실 제가 편견쟁이라서 좀 그렇게 바라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연령대가 낮았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 재미있게 대화가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평가에서도 5점 만점에 4.8점이나 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13시간 넘게 사용을 해보면서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정말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얼굴 노출 없이 익명으로 모든 통화가 진행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영상통화를 한다 그러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화장 안 하고 있잖아요. 다들 음성통화로만 하니까 그냥 씻고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가볍게 하기 너무 좋더라고요세 번째로는요 제가 이렇게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것 중에 제일 특별했던 경험이 뭐였냐면 베트남에 사는 베트남인 친구랑 저랑 이제 일본어로 통화를 했어요 그때는 베트남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어디 가면 좋을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 7분 30초 동안에 무료 통화가 가능하고 그 위에 7분 동안에 무료 채팅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7분 30초 되게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 할게 많아 가지고 7분 30초가 짧을 정도로 재밌는 통화를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래서 100분이 불혈견이라고 바로 한번 통화를 해 보러 가실까요? 이 마음이라는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관심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관심사를 설정하면 MBTI 먼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ENFP니까 ENFP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에다가 넷플릭스 좋아하고 K-POP 좋아하고 이렇게 골라봤고요 또 밑에는 더 많아요 막 여행도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면 이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랑 통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화 친구 대화 나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히 상관이 없고 항상 이거는 대화 나이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그냥 해놔도 다 젊은 친구들이랑 됩니다. 저는 성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국가는 특정 국가로 일본으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 친구 사귀기 프로젝트니까요모시모시모시모시모시모시 일본어 좋 뭐시 뭐시 뭐시 뭐시 じゃ何歳ですかあ僕ですか僕は二十歳ですえいくつですかえ二十四ですええ四個えか4個えですねあそうなんですかなんか隣に友達って友達もこれこれやってますかやってますやってますなんか友達の声でまあ韓国語聞こえたんでミヤネとか <笑><笑> そうんですね何語かをなんて言ってるかめかんですよ僕ああそうなんですか韓国全然知らないんですかは全然知らないですネミ宮ネごめんねってことですねっげえ先生ああどうも先生これ何のためにやってるんですかええ聞いたら驚くかもしれないんですよはい驚きませんよ絶対に僕の声ですか僕の子よ<笑><笑><笑> <言ってみますよ。笑> この国れるんですかあ入れちゃうかもしれないんですよあ全然いいんですよあそうなんですか入れたいなら入れてもら全然なんか韓国で流行ってるゲームやっていいですか今ですかはい今あ今全然大丈夫ですよ僕勝ちますよあゲーム勝つとかさそんなのじゃないんですよあそんなのじゃないんですはいなんか選ぶやつなんですよ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はいじゃあ言いますね<笑> <あー>、<笑><笑> あなたにあげるプレゼントをメルカリで買ってあげる恋人はいそれかあなたがあげたプレゼントをメルカリで売ってる恋人どっちがいいうわなるほどなるほどええメルカリで買ったものもらう方がいいかなおおああげたものを売られたくはないんだいやそれゃそうですそれそうそれそうてかなんだね<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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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촬영하면서 7시간을 더 썼어요 약 22시간을 통화를 해봤는데 전 진짜 이어플 너무 짱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하 언어 공부할 때 일단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누구나 다 말을 하는 거긴 한데 외국어라고 틀릴까봐 약간 아 틀리면 약간 쑥스러우니까 말안 할래 이랬었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일본어로 말을 하는 게 쑥스러웠어요 내가 일본어를 못 하니까 잘 말도 못하고 일부러 번역기로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외국인인데 일본어 틀리는 게 당연한 거고 말을 계속 안 하고 있지? 이런 막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아는 기초 문법으로 열심히 이어붙여가지고 말을 하는 버릇을 들였더니 그때부터 일본어가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말하고 보는 그 용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어플은 익명이고 얼굴도 안 내밀고 그래서 용기를 더 가지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어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광고라서 하는 게 아니라 광고가 아니었어도 추천드릴만한 어플이어서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짱짱 추천이랑